안녕하세요. 머인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니넷 ICO 사이트에 가입하고 신원 확인 서비스인 k r c 인증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머인넷 ICO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현재 라운드 1이 진행되고 있네요. ICO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계정이 없기 때문에 계정만들기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용약관 통의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네,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받은 이메일을 확인, 그 다음에 인증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로필에 이제 간단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영문이름을 입력하고 영문성 현재 거주 중인 국가 국적을 입력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해 줍니다 자신의 연락처를 입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토큰을 받을 이더리움 주소를 입력합니다. 샌드 버튼을 누른 후 가입이 완료되고, 현재는 이더리움을 보낼 수 있는 주소가 뜨지 않지만, KRC 인증을 진행해서 완료할 경우에만 이 QR코드와 이더리움 입금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KRC 인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RC 인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UT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QR코드가 나오고 이 QR코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찍게 되면 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앱을 설치한 후에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인증 번호를 받습니다. 문자로 발송된 인증 번호 6자리 숫자를 입력해주고 5자리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줍니다. 13세 이상 체크하고 생체 정보 이용 동의에 클릭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정면사진을 촬영해서 앱의 기본인증 방법으로 등록을 합니다. 최대 네장까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네장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업키를 저장하겠다는 내용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에 있는 Create ID 버튼을 클릭해서 신분증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실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면 카메라를 바라보고 화면에 뜨는 영어 단어 세 개를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1, 2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승인 완료되고 자신의 여권을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Create ID를 눌러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패스포트를 선택합니다 여권의 앞면 사진이 나온 면을 열어서 카메라에 비추기면 인식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인식이 성공했다면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권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다시 몇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여권 정보가 승인됐다는 알림이 옵니다. 여권이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인증 QR코드를 발급받습니다. 하면 유튜 애플리케이션에 스캔 코드를 눌러서 QR 코드를 찍게 되면 인증 절차가 시작되는데 사이트 정보 제공 동의 그리고 필요로 하는 어이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click on the link and click on the l i 이 k and click y k c 인증이 k o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더 c 인페이지에된보입은다 i n k and c l i 이 k on the link and click on the l i n 게 a n 이제 이 주소로 해당 통화를 입금하시게 되면은 머리넷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이트 가입하는 방법과 KRC 인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을 이 주소로 전송하여 토큰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